6시 얘기가 나왔는데 58, 59, 9시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필자 못하겠어요. <웃음> 요거 한 페이지 하고 못하겠어요. 일단 처음이니까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 PDF로는 힘들 것 같아요. 뭔가 밑줄을 긋거나 이러면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런더를 거는 동안 짬내서 필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어요. 그래서 국시 얘기가 나왔는데 필기가 어렵대요. 어떡해? 나랑 다 똑같네. 뼈랑 병균 어려운 거 <웃음> 어떡하냐? 점점 더 어려워진대요. 오는 거 아닌데? <웃음> 유리쌤이 말해도 돼요! 했던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웃음> 저예요! 사람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총 60문제를 풀면 이제 틀린개수만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저 이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섹션 1, 섹션 2만 공부해서 아는 게 제대로 없단 말이죠 사람이 그냥 풀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3 이게 맞았거든요 모르는 건다 찍고 어려운 거다 찍고 아는 거 대충 알것 같은 것만 찍어서 풀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불합격이 크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는 거 아닐까요? 있던 용기도 없어지겠어 이거는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풀기는 좋은 것 같은데 뷰어킹에서 필기 점검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걱정이 되냐 랜더 거든 동안 모의고사를 풀었거든 2016년 3월 거 네. 합격했어요 합격도 크게 띄워주네 난또 불합격만 크게 띄워주는 줄 알고 속상할 뻔했는데 이렇게 시험 보고 나면 오답 확인해서 다시 한번 풀수있더라고요 52초 53초 54초 <웃음> 티켓팅이야 거의 지금 58, 59, 9시 안 뜨는데? 어? 오늘 왔냐? 오늘 만난 거 아니야? 10시 아니야? 아니면 너무 빨리 들어왔나 봐요. 응. 10시인가? 오전 기술자격증 오전 10시부터 아 10시야? <웃음> 아 10시였어? 10시에 다시 만나요 못하면 어떡해? 아니야 그거랑 이거는 또 다르더라고 10시 이것도 검색하는데 천년만년 걸리지? 뭐야? 신청했어? 아니, 지금 하는 ]이야. 중이야 음. 우리 20.. 며칠날 보러야지 22일에 23일 2시 23. 10분 22일에 23일에 22. 이게 앞 시간대밖에 없네 시간대 아, 자체가 23. 동대문구면 아 23시는 23시네 23은 솔드아웃인가봐 일단 시험은 신청을 했어요 뷰어케 준비하러 가야돼요 안녕 뷰어케 해내라고 왔더니 접수가 완료됐어요. 저 시험 봐요, 22일날. 10월 7일이니까... 보름 정도 남았네요. 열공 빡공해서한 번에 붙었으면 좋겠다. 그래 나는 안 나오는 기분이 있는 거는 피보가 과장품만안어 마지막쯤에 1기만 읽어 이거 두 개를 위주로 해야 되네. 하면 책을 안 들고 다닐까 하는 야근 생각에 <웃음> 블로그를 막 찾는데 어떤 분이 권쌤의 내일 필기 요약본이라고 구글을 치면 그 유튜브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분이신데 여기 이 분이신데 여기 이 미용사 필기 요약 정리 다운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 미용사 내일 이거 다운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있고, 주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형광펜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주로 읽으면 되나요 이거를 이제 시험 전에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편할 것 같아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려고요. 흐흐. <웃음> 도타기에요, 도타 <웃음> 랜덤 모의고사를 두 개를 봤는데, 두개가총 득점이 72점이고 75점이라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상승했거든요 굉 기쁜데? <웃음>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오지게 상승해서 어디서 이 자신감이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웃음> 내 주말에 보상이 이런 건가? 그런 떨어지면 어떡해 어? 말놈심이야 나불어 오늘은 10월 14일 3시 36분이고요 시험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기가 싫어졌어요. <웃음>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조타비에서 그 cbt 처럼 시험을 볼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는 2014년 거부터 2016년 문제를 랜덤으로 60개씩 뽑아서 보는 시험들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풀었었고요 거기서 이제 틀렸던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페이지씩 모아서 출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던 부분들은 어디가 틀렸는지 책을 찾으면서 정, 정답? 옳은 답을 적어보려고요 그 확실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들 된다고 하셔서 저는 아마 문제 위주로 풀어보게 될것 같아요.